제트세대에 대해 정보를 접근하는 게 상당히 신중하다 조금 미세대 사람들이 흑역사가 되는 걸 보면서 자란 거예요 저희 맞습니다. 카스 세대잖아요 아. 카스의 그 수많은 흑역사를 봐서는 미세대의 흑역사를 보고 배운 게 있는 것같진 않고요 여 <웃음> <웃음> <웃음> 아, 시가지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가면 크리에이터랑 소통하는 건이 사람이 많이 가면 싶나든지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어딘가에 그렇게 노출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개인별 긴정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 아이를 속여서 가입하세요. 마음에 들어 댓글을 써주고, "아, 이건 진짜 음. 괜찮아 그런 그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는 애정의 정도, 노력의 정도를 전런식으로보여주는 거예요. 버스 대의 장도, 도비도, 옛날 영상을 보면서 정도를 캐치하는 게더 쉽고, 사체성을 구현하고 실험해보는 건강 나를 얼마나 겪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친구들과 이미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온라인에서 겪은 경험이 본인되로 <목소리> 평판이 되는 경험, 한 3, 4년 전만 해도 나 유튜브 해 하면 좀 특별한 경험이었잖아요 저희 때는 한참 카스하고 페북이 아. 유행하는 시절이었어요 저는 카스 볼때썰 나오는 oh, no, 아. <웃음> 누구랑 누구 썰. <살 웃음> 인터넷 소설이라고 <웃음> 누구랑 사귀는 뭐 그런 거를 자기 어. 망세가지고 게임 유튜버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음. 시청자 콘텐츠를 하는데 어떤 한 어린 친구가 정말 하고 싶다고 게임 문자로 계속 뭐 해? 지금 같이 게임하자 왜 같이 게임 안 해줘? 아. <웃음> 아. 그거 집착했구나. 메시지가 오십몇 개씩 아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해서. 네,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예전 같이 뭔가 진짜 사생활의 문제, 뭐 이런 게좀 부딪히고 어른들은 한쪽에만 치우치 있는 거를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로 이런 걸 학습하고 있고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부모님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부모님들 음... 이하면너 음... 이거는 왜 봐? 어, 너 이런 거볼 시간에 공부 나가지. 어, <웃음> 아, 혈라 몰라.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영상. <웃음> 그거랑 책임을 <애착을> 만들기. 저서 <웃음> 아... <정도가> 엄청 손이 <웃음> 었던 <흔히 없다>, 기억이 <웃음> 있어요. 제가 뭐라 할수지지 않나요? 유튜브 <웃음> 영상 통해서 사회 이슈를 오히려 더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막특집 페이지라던가 아니면 홍콩 시위라던가 사회 이슈에 좀더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생각도 <웃음> 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좀더 찾아보기도 하는 계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런 것들도 다시 알게 된 자퇴를 할 때도 학교 밖 청소년 유튜버들이 되게 많은데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도 한쯤 공감이 되고 정보도 줄수 있고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음, 어릴 때는 좀 게임 유튜브? 그런 거 해보고 싶었요 일상 음. 영상. 어디 나가서 제 의견을 말하고 저는 좀 앞으로 기록이 남는 거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음. 그냥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거는 막남설진않은데 제가 유튜버가 돼서 뭔가 창작물을 만들고 저는 그 유튜브 영상 올렸었잖아요. 근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누구든지 그냥 검색하면 볼수 있고 음. 많이 보진 않았지만 <웃음> 어쨌 그냥 먹는 걸 리뷰 영상도 제 가족한테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 형 친구가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 이다 알게 된 거예요. 왜왜말안 했냐 이러고 제 지인들 중에서 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제 영상을 보고 나서. 트러블이 생길까봐 기심했었거든요 유튜브가 어떤 측면에서 변화를 이끌어왔는지 기존의 미디어 환경에서 할머니가 성공을 할수 있었을까라는 글로벌 장벽이 부러진 거예요 어떤 장애인 유튜버는 모든 연계 환상을 다이렉층으로 영상을 찍어준 유튜브에 올린 결과 입장에서 팩트 체크를 해주시요 정말 시스템에 다양한 콘텐츠가 영상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누구나 아무 콘텐츠나 올려도 되는 공간 개인화된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허위 정보, 효과 표현 위험한 콘텐츠 애들 콘텐츠에 외형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막 마약을 한다든가 가사를 보시고 보시고 상어의 색깔을 보시고 보시면 고정적인 성역할에 여전히 부추겨지는 TV에서 쓸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 뜨게 돼네요한번 만들어지면 지워지지 않는 콘텐츠 기승적 주제 얘기를 많이 해요 글로벌 개업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주제를 안 받으려고 하기 스태프린과 어린이가 출연하는 댓글을 차단하는 정책이 오래전부터 들어왔죠 개별법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장치가 이미 있거든요 때금도칠 털어내 신고를 해서 법원에보호과소 처분을 받았죠 개별법에 대한 을를 미디오로 해치돼 해야 되는 거지 표현문을 구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시민들도 좀더 압박을 했어요. 전 학교 안 다니잖아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볼 기회는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랑 생각을 나누고 말할 기회는 생각보다 되게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라고. 관심 있는 분야만 계속 하다 보면 다양한 것을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오히려 그런 편협한 생각들이 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인기 유튜버가 하는 얘기야 하면 유행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퍼지는 것 같아요. 들어낸 유행어가 되게 형부도 좀발언는데 유튜브가 없었으면 이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선정적인 게... 광고 가 엄청 많잖아요. 그때 보여주신 왕 게임 광고가 진짜 너무 <웃음> 선정적이고 <웃음> 네모지상주의 떨어 있는. 제가 자꾸 제 동생이 대입을 하다 보니까 누가 이걸 다운로드 받겠어 싶은 것도 있잖아요. 진짜 다운 받아요. 그럼 이라고도. 이라고. 네그 광고 보고 어 이거 재밌겠다 하고 그런 다 다운받아요 향유하는 연령증이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쉽게 현혹되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영향을 받는 거라서 진짜 제대로 좀 해줄 수, 수는 좋어요득별하다고할수 있는데 누릴수 있잖아 <웃음> 왕이 근데 계속 나오, 나오니까 계정 같은 것도 신고해봤자 세 계정 파가지고 과세하고 제재를 좀 차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티어 관련된 영상 생리컵 생리대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 광고 부적합 영상이 되게 많이 된대요 <목소리> 댓글 같은 거단게 영상 속에 써줘요 막찍요 <목소리> 가속된 게 많거든요 유튜브도. 아, 유튜브보다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뭐 상품을 보면 인스타 광고 그게 뜬다든지 아니면 그냥 어디까지 알고리즘이 알고 있는지가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없서고와 인식 못 했는데. 어떻게 왜 추천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투명하게끔 만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진저런딱 저런 차도에 저런 죄정신인가 아. 모든 일상이 다 콘텐츠화 되는 거잖아요. 아빠 사람들이 왜다다 알아봐? 그러면 그러면 어른들이 충분히바라고 시각? 미디어라는 과목 자체가 교과목에 있어요. 성장이 만약 에 있다면 출하한게 안정.